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진 지 벌써 열 번째.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합격하고 말 거야. 이벤트래 한국 기능 시험장 있다고요? 이벤트 기획자에서 코리아 드라이빙 테스트. 그러니까. 어 근데 맵 상태가 지금 이상한데? 여기 지도 보시면 이거 뭐죠? 진짜 한국 기능 시험장이에요. 자 준비하시고 운전면허 시험 출발 사트. 어 뭐지? 일번 교육생, 브레이크 똑바로 밟으세요. 아 이거 한국 차로 받아올 걸. 아 교육증. 아 뭐야 이분 아니 이거 면허시험차를 타고 와야되나 원래? 국사차 타고 올걸 아 이런 젠장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어? 일단 제가 K7 탈게요 여러분들 안그러 여기 뒤에 교육증 있거든요? 교육증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피카츄 그랜저 당신은 천재예요 K7 말고 그랜저를 탑시다 지금 일단 그랜저를 뽑아왔고요 3.0짜리 그랜저 HG 운전 연습하는 차량은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이 병아리 같은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서 마법의 단어 코리아를 치시면 되는데 코리아 검색하시면은 이제 별의별 게다 나올 거예요. 일단 번호판 먼저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1호 완벽한 국사차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야. 교육증! 아주 좋아 혹시 이거 교육증은 어디에 붙여야 되죠? 이거 오른쪽 하단이요 여기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교육증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용 차량 완성 첫차부터 그레이저를 타는 세팅 클라스 혹시 다른 분들 지금 교육용 차량 완성됐나요? 제가 옆에 가서 구경 해볼게요 오! 마이갓! 이분들의 실력을 봐야겠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우디 차량이고요 앞에 교육증 RS3-4655-6460 자동차 운전하고아 이거 달아야 되는데 이분이 찐이에요 앞에들 교육증 달려있고 46 여기 번호판 있고 자 보시면은 이것도 운전용 자동차예요. 앞에 교육증 있고 이게 그거죠. 옛날차 우리 국산차 교육증 여기 달려있고요. 교육증 M5 겁나 느리차자 이제 면허시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서 떨어진 지 벌써 1 0 번째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합격하고 말 거야. 아니 어? 트럭 면허 보러 온 사람 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랜저 K5 엑센트 포터가 참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합격하길 바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면은 누가 <웃음> 아, 교육층. <웃음> 자, 일단은, 휠스핀 아, 휠스핀 지금 이게 잘안 돼서 일단 출발해볼게요. 천천히. 시속 40km 유지. 너무 빠르면 안 되고, 40km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왼쪽으로 살살 돌아서요. 아이, 예, 아이씨! 빨리 가세요, 빨리! 아, 근데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대형 면허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3번 교육생. 아이, 빨리 가세요, 빨리! 옛날에 면허시험볼때 그런 거 있었는데 뭔가 있으면은 차 비상 있으면 은차 세우고 비상깜빡이한 3초 키고 출발하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됐어 여기도 너무 빨리 돌면안돼 살살 돌려요 살살 길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 시간 지금 20초 안에 가야 돼요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드립트 안돼! 아, 근데, 면허 시험 이번에도 떨어졌다. 그, 안 돼, 이런 제작. 합격자 누구죠? 원토님 합격. 여섯 명 중에 원토님 한 명만 합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안 찍고 갑시다. 다 같이. 그냥 그네게와주신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냥 대충 모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세탕 운전학원. 아,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찰칵.